당신 내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가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내 마음 조금 할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친 어떤 소식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어갈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눌러 져은 편지에 수많은 그대.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 이후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 매일 바라보며 했어